요근님 맛소사 나왔어요. 네. 오 잡아 줬어요. 굉장히 큰 그림이죠. 이거는 1뎀이라더 네. 밀어 넣겠다. 나의 전제 판단. 그렇죠. 일단 지금 각은 나왔거든요. 이론적으로는 저 혼절로 이제 마찰을 빼고. 그렇죠. 마찰을 네. 빼면은 절개와 이제 은신하수인으로 키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계산 됐어요. 근데 하나를 살려줬다는 것은 더 많은 비밀들이 이제 나오거든요. 네. 사실상 요근님 맙소서까지 약간 이중마차의 느낌이다 어 그렇죠 예. 따윈 선수의 머릿속이 좀 복잡할텐데요 나오는 카드는 비밀통로 어. 마법차단을 먼저 보려고 지금 하는 거죠 네. 마법차단 이후에는 따윈 선수가 굉장히 좀 방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얼음 보호막 아니라고 확인했고 그 다음에 끝 타고 지금 이어폰 빼려고 하는데. 아, <웃음> 아 <웃음> 이어폰 빼려다가. 요근이 맙소사. 오? 예, 뭐? <웃음> 세상? 아, 아 맙소사. 정말 맙소사예요. 맙소사. 당연하. <웃음> <누구도> 영혼관. <불결이 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 버리다 보자. <웃음> 아 보여줘요. 뭐 아뭐뭐 뭐 버렸어요. <웃음> 여기서 나와 준다면 베스트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아, 일단 철면수심의 카드는 낙수! 뽑아냅니다. 여유 있죠. 당연히 전투 경험도 보는 거고 그렇죠. 물론 퀘스트 살면 이 게임은 모릅니다. 네, 물론 살면 몰라요. 자, 누가 살까요? 자 석습니다 이제 퀘스트 중이 뭐야 아 영능으로 정리 예 정리가 어. 되긴 되는데 좀 아프긴 합니다 예 그래도 이건 진짜 많이 아프네요 왜냐면 이제 절개 한장 남은 거알것 같거든요? 3딜 정도는 뭐 졸개 생성이라던가 그렇죠 저런 어. 예마법뽕도도 6딜 화염구 이내로 예 아니면 아까 전에 참, 어우 아그 가면도 좋았는데 가면도 안 나왔고요 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포쇼 여기서 끝났다 어! 이대로 마무리! 와! 첫 번째 세트! 포쇼가 승리를 챙겨옵니다! 네 정리도 가능합니다 마나 커브에 좀 영향을 들 받죠 예 체력이 17 남아있는 크러니씨의 마나는 7인데요 아... 아하, 너무 좋아요 이거 오빠리까지? 자 여기서부터 크라니 씨의 턴이 시작이 됩니다. 자 시나리오 소음을 어 뭐죠? 이거 와 크라니 씨 리버스 뭐예요? 연... 그 플로리 필드가 모두 정리되고 있습니다. 아 여기서 따성두가 나오네요. 그리고 아, 심지어 이거 아! 그리고 심지어 아! 이민사스 문제기까지 이어지고 네. 있고요. 악마예요, 악마. 아... 포기가나오면 베스트고요. 이 네, 혈맥을 통해서 왜 뱅클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시죠? 저기요. 아예 잠깐 잠깐만. 진짜로? 진짜 뱅클이야? 와. 진짜 뱅클을 쓰시네. 한 톤은 버틸 수있거든요 제가. 비아 a r a 어머나 <웃음> 어머나 어머나 <웃음> 아이 좀 미안하네요 이거 많이 미안한데?